네. A에 A, 이렇게 됐으면요 어, 네. A로 설명하지 말고 네. 10에 마이너스 2승으로 가볼게요. 네. 이 가볼게. 네. 친구가 네. 마이너스 이만큼 구해주세요. 이게 가능한가 싶지만 <웃음> 이 식으로 나타내 보면은. 네. 어. 10에 2승 1, 이 되는거죠. 아, 네. 1거에 음, 그럼 이렇게 되는건 아까 그 0, 10에 0승 1인 요걸로 설명하면 되는거예요네아 아, 그러면요 이런식으로 하면 될까요? 그 10에 마이스 2에다가 아까 곱한 것처럼 여기다가 10에 제가 2를 곱했어요 이러면은 어떻게 되죠 계산이? 그러면은 네. 10에 네. 2 플러스 2가 되고, 10에 0승2 되니까 1, 2 되겠네요. 아, 어, 그러면 10의 제곱에다 1, 곱해서 1 나오는 숫자는 뭐죠, 저희가? 네? 10의 제곱에다가 뭘 곱하면 1이 나와요? 10의 제곱 분의 1. 아, 아 그래서 이거랑, 이게 아, 네모된 거랑 이거랑 이게 같은 네. 거예요? 네, 그런 거요 안녕하세요. 건강한 숙룡소 구독자 여러분.